저 지금 라디오스타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. 처음으로 라스에 나오게 됐는데 이번 라스의 주제는 뭔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.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. 약간 집착 이런 건데 저는 약간 무대에 대한 집착도 있고 건강 관리도 집착이 생기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웃기는 부담 좀 덜어내고 그냥 제 이야기나 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멤버들이 진짜 다 잘하고라고 하고 승관이가 또 고정 예능을 했던 작가님 피디님이세요.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더라고요. 호시 형도 잘 챙겨달라고 해서 네. 그 힘을 받아서 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티 v 에서만 보던 곳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아니잖아. 게이 지금 챌린지 챌린지 하려고 하는데 영민누나가해 주신다 해 가지고 지금 영민누나한테 가고 있습니다. 노래도 너무 간단하고 재밌게 따라하고 춤뿐만 아니라고 뭐 상황극이나 뭐 이런 것도 해도 돼 가지고 지금 영민 누나의 트레이드마크 춤을 오늘 하러 갑니다. 전는인들이 본다 이거지? 네 아, 그렇죠 그렇죠. 아니 그러면은 셀기인들은 통할 거야 내 기구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될 거라고 생각해. 요 <목소리> <놀람> 음. <놀람> <웃음> 같이 커플로 맞춰준다고 했잖아 이게 어디봐서 커플룩이야 이게 어디봐서나 아, 오늘 배송해 활약을 못하겠더라고 <놀람> 너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쉬어 쉬어 네. 감사합니다 <놀람> 이렇게? 네.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쌍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이알았 오케이 마지막에 두번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됐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디오스타 녹화를 마쳤는데요 어, 이제 세븐틴 새 앨범 나오니까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어, 선배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대기실에서 랩트라이트 챌린지도 이제 찍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에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왼쪽 오른쪽 고민하시는 애들 많을텐데 고민 선택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! 안녕!